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하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미있어질 수 있습니다. 하스스톤에 재밌는 영상이 있다면 주미디어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 주세요.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미있게 봐 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칼렉 불안만 하나 봤다 칼렉 비송. 라그 하나도 못 봤다. 반반 싸움. 왼쪽. 아, 채팅. 오? 오, 뭐야? 오! 흉압! 뭐야 이거 어? 뭐지? 뭔가가.. 뭔가가 이러, 어! 어! 뭐가.. 뭔가,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 어! 뭔가가 이러, 잠깐!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 왜이래! 잠깐만! 뭔가가.. 뭔가.. 뭔가가.. 어? 뭔가가 일어 어? 흉압체야 필드 이거 뭐야?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 잠깐만.. 침착해보자 이거 맥스나 내야돼 야 이거 다 버려 근데 어차피 걱정이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잠깐만, 아니, 미친놈이 나 제발, 중간, 제발, 중간, 제발, 중간! 헉!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 정도면 돼. 이득하면 먹어야 된다, 이득하면 먹어야 된다, 이거 이거 이 됐다. 잘 나오면 돼. 어, 신경 나왔다. 오공 됐고, 어, 좋아요. 락이 나왔고.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죽 h e 있어. o 씨, o g t e r 나 e t h e 진영 오 불안 폭풍우 느낌 있어? 여기서 수확체 이샤라지가 되게 좋은데? 레버 빨리해서 약간 좀 사기치기 좋은데? 미친! 너를 배0형에 처한다 죽었다 땡미친 쓰레기다 카드가 위치 이겼다는데? 어디가 돼서 이기지 않 대날너 오겠 너무 안나왔다 그니까 카드가 이렇게 잘 뜬거 치고는 별직 너무 안나왔어 아맞 이거 지리도 있지 않나? 엘리자나 이런거 나오 아니 할머니만 나와 와 진짜 얼탱이가 없네 와 진짜 너무하네 정말로 카드가부터 죽겠냐고 이게 이게 죽겠냐고 67 67이 죽겠냐고 아까 자리가 남으니까 남은... 오 독성 오 잠깐만 오 가라 오 가라 가라 이것이가 가라 됐다 와 이거 베스트다 얘네 뭐야 이거 파밍 뭐야 <웃음> 파밍 뭐야 <웃음> 파밍 뭐야 어이 뭐야 이거 m 이 n g b 아 y a p u m m 가오 g boya! w h e r 잔다랑 자강조천 해야 돼. <웃음> 아, 이고 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웃음> 괜찮아. 야, 한 자리 더 나왔으면. 이거 야, 근데 이래도 지긴 했어. 이거 자리 한개더 있을 때 나왔으면, 이거, 저, 이거 죽었다. 죽을뻔했어요 방금 좋아요 여기서 근데 이제 진짜 덱을 만들어야 돼뭐 이게 약간 리븐데어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뭐야 제접 안되네 진짜 여러분 제접 안돼요 이제? 방화벽 제접 진짜 안되네 저번에 어떤 분이 안된다고 했는데 어 잠깐만 져서 안되는건가? 아니겠지? <웃음> 질수도 있긴 하겠다 질수도 있나? 안진거 같은데 질수도 있나? 얘가 안죽으면 얘가 안죽으면 어 잠깐만 아니 왔다. 아! 철수님, 철수님. 전에 슈퍼 세드서 재밌게 봤는데 오늘도 하시나요? 뭐야? 누구랑 싸우는 거야? 뭐야? 뭐야? 끝났는데 누구랑 싸우는 거야? 아, 철수형. 뭐야? 야, 뭐야? 이거 누구랑 싸우는 거야? 야 이게 뭐야? 바바저씨랑 싸우는 거야? 왜? 바바저씨 나 센데? 바바저씨 때렸다! 하하까 맞는 바바저씨!